스트레칭 같이 해보실 거예요. 우리 앞바다리 또는 멀메이드 자세로 앉아주셔서 우리 사이드 스트레칭부터 네번씩 내쉬고 후 들이마셔도 되고요. 내셔도 돼요. 폼롤러 밀어주시면서 일어나시고 다시 쭉 옆으로 길게 어깨기 멀어지시고, 두, 두번 더요. a 후, 쭉. 반대쪽 깊 떨어지지 않도록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한번 더. a 후, 쭉. And. 폴롤러를 사선 앞으로 옮겨 주시고 두 손으로 칼질 하듯이 그대로 컬링 하시면서 앞으로 스트레치 후요렇게도네번 일어나시고 and, two, 쭉 and, two, and, three, 쭉귀엽기 멀어지시고 마지막 and, four, 쭉 앤 좋아요. 반대쪽 멀메이드 다시 해보실 거예요. 폼롤러 옆으로 밀어주시면서 사이드 스트레치 쭉앤 그대로 다시 앤후쭉 오른쪽 힙 지그시 바닥 눌러주시고 두번 더요. 쭈, 을, 엔, 후, 쭈, 엔, 둘, 한번더 엔, 후, 쭈, 시선 멀리 턱 부드럽게 해주시고요. 둘, 자, 왼쪽 사선 앞으로 옮겨서 번호로 굴러주시면서 같이 컬다운 후. 앤, 깊게 숨 쉬면서 앤, 후, 쭉 부드럽게 스트레칭 하세요 앤, 후, 쭉 쭉, 한번더 앤, 후, 쭉 스르르르 일어나셔서 가운데 한번컬 오버로 가운데 스트레치 4번 네 하실게요 후주 깊게 숨 쉬세요. and, 후 a n 엉덩이 떠지 않게도록 a n 후 a n 한번더 a 후 앤 스르르르 일어나시고 자, 네발 자세로 몸 바꿔주시고요. 그대로 네발 자세 폼롤러를 한쪽으로 길게 척추 모양으로 놔주시고요. 그대로 반대쪽 손을 폼롤러 위에 올려주시고 그대로 롤링 하시면서 트위스트, 로테이션, 시선 멀리 봐주세요. 이렇게 네 번, 후쭉 앤 n 앤 two. And, three. And two. 오른손 팔꿈치 부드럽게 구부려 주셔도 돼요. 가는 만큼만. 앤 n d t w 폼롤러 반대쪽으로 이동해 주시고. 그대로 똑같이 반대쪽 로테이션 스트레치. 앤 n d 후, 쭉. 둘, 네번, 앤 후, 앤 둘, 쓰리, 둘, 앤 포, 앤 둘. 자 그대로, 숄더 스트레치 하실 거예요. 엎드린 자세, 엎드린 자세, 배 대고 쫙 엎드리세요. 두팔 폼롤러 위에 올려주시고 어깨를 귀로 쭉 올려서 내렸다가 이렇게 여섯 번 스트레치 반복하실 거예요. 두. 앞으로 쭉 폼롤러 밀어주시고 그대로 굴려서 오면서 귀 어깨 멀리 내려주시고 엔후 호흡하시면서 들이마시면서 쭉 밀어주시고 엔엔쭉엔 자, 이제는 스완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폼롤러로 같이 굴리시면서 일어나시면서 가지고 오세요. 앤, 밀어주시면서 상체 주르륵 내려가시고 이렇게도 여섯 번 앤, 호흡은 들이마시면서 스완 일어나셔도 되고요. 내쉬면서 일어나셔도 괜찮으세요. 편안한 호흡으로 하실게요. 네번 더. 앤, 쭉 올라가시고 시선 멀리 와주세요. 앤, 둘, 허리를 너무 뒤로 젖히는 느낌이 아니라 복부로 일어, 일어나시는 느낌. 많이 일어나지 않으셔도 돼요. 편안하게. 다리 길게 뻗어서 햄스트링에 힘 주세요. 앤, 쭉, 앤, 둘, 쭉 일어나시면서, 앤, 둘. 그대로 스트레치, 아기 자세, 스트레치 잠깐 휴식하실게요. 호흡, 후. 자 그대로 스르르르 일어나시고요. 폼롤러와 함께 우리 아치 앤컬 스트레치 하실 거예요. 시선 멀리 보시면서 아치로 굴러서 나가시고 배꼽 보시면서 컬로 일어나세요. 이렇게 다섯 번 하실게요. And 쭉 and 컬로 복구 쏙 집어넣으시면서 three 쭉 가슴배 멀리 위로 and 컬쑥 일어나시고 앤네쭉 같이 나가시고 앤 걸로 쏙 일어나시고요. 척추 부드럽게 움직이시면서 라스트 앤쭉 밀고 앤 그대로 쏙 일어나세요. 좋아요. 그대로 우리 팔뚝 뒤에 트라이셉 겨드랑이 있는 데랑 같이 스트레칭 하실 건데요. 옆으로 누워서 겨드랑이 안핏 부분을 같이 스트레칭, 롤링 해주실 거예요. 30초간 부드럽게 롤링 해주세요. 겨드랑이 부분과 팔뚝 트라이셉 연결되는 부분 같이 스트레칭 하시는데요. 겨드랑이 턱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너무 아프시다 싶으시면 은 폼롤러에 뭐 수건이나 쿠션 부드러운 걸 깔고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세요. 자 10초만 더 호흡하시면서 부드럽게 롤링 두 좋아요. 천천히 자세 바꾸셔서 우리 반대쪽 하실 거예요. 반대쪽 안피 겨드랑이 부분을 폼롤러에 올려주시고요. 부드럽게 왔다 갔다 롤링 해주실 거예요. 30초간. 호흡하시면서 같이 움직여주세요. 너무 아픈 부위를 강하게 마사지 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한 강도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한자리에서 그대로 멈추셔서 호흡만 해주셔도 좋으세요. 조금 더해 주실게요. 5초만 더네 좋으세요. 그 상태로 이제 자세를 등을 대시고 누운 자세로 바꿔 주실 거예요 견갑 하각 부분에 우리 폼롤러를 대주시고요 허리 아니에요. 등판의 윗부분 가슴 뒷부분, 견갑 하각에서 약간 위쪽으로 해서 쭉 신전으로 쫙 흉추 스트레칭 해주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컬업으로 일어날 거예요. 천천히 해주세요. 쭉 뒤로, 신전, 익스텐션, 내쉬면서 컬업, 후, 플렉션. 다시 쭉 일어나셨, 쫙 누웠다가 앤 내쉬면서 후. 자, 계속 쭉. 앤 후. 자, 일어나시고. 앤 다시 쭉. 앤들 후. 두번더 쭉. 앤들 후. 한번더 하실게요. 쭉. 앤후 좋아요 그대로 컬업 상태로 해서 우리 다리 살짝 엉덩이 들어서 등 롤링 40초간 부드럽게 마사지 허리까지 오지 않고요 우리 날개뼈에서 위아래 어깨쪽지 어깨선상에서 등판의 윗부분으로 같이 롤링 해주실 거예요 부드럽게 롤링 해주세요. 둘. 아픈 부위나 적당한 통증이 느껴지시는 부위에서 조금 멈춰주셔도 괜찮으세요. 부드럽게 롤링 호흡하시면서 계속 10초만 더 하실게요. 둘. 호흡하시고 2초, 1초 좋아요. 그대로 엉덩이 내려주시고요. 일어나시고 우리 팔뚝 뒤에 스트레칭 한번더 하실 거예요. 팔뚝 뒤 우리 트라이셉 연결되는 부위와 겨드랑이 연결선을 가지시고요. 폼롤러에 대시고 그대로 왔다 갔다 롤링 해주세요. 그대로 겨드랑이 쪽까지 갔다가 그렇죠앤쭉 앤드 앤쭉 늘 롤링 하시다가 약간 더 뭉친 부위거나 시원한 부위, 적당한 어, 좀 통증이 있으시거나 하신 부위에는 그대로 멈춰주시고 조금 체중으로 눌러 주셔도 좋아요. 롤링 쭉 탄탄한 팔뚝, 매끈한 팔뚝을 원하신다면 조금 더 우리 롤링 해주실게요. 팔꿈치와 손을 더 하늘로 올려주셔도 자극이 더 좋아지세요. 쭉 스트레칭도 많이 되실 거고요. 자, 좋아요. 그대로. 그대로 일어나실게요. 주루루룩. 쉬어가는 것처럼 해서 엉덩이 바닥에 대시고 우리 종아리 폼롤러로 스트레칭 잠깐 롤링해 주실 거예요. 편안하게 올려주시고요. 손은 뒤를 짚어주세요. 폼롤러 위에 종아리로 왔다갔다 롤링 해주셔도 되고요이 자극이 좀 약하다 싶으시면은 한 다리 위에 한 다리로 올려서 조금 더 자극을 주셔도 되고 살짝 손을 지지 하시면서 엉덩이를 힙을 살짝 들어서 종아리에 무게를 실어 주셔도 좋으세요. 왔다갔다 해주시면서 풀어주시고요 종아리 순환이 잘 되시면 당연히 부종 완화에 효과가 좋고요. 온몸에 혈액이 잘 돌게 펌프 역할을 해주는 부위이기 때문에 매일 같이 스트레칭이나 롤링을 통해서 종아리를 같이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으실 거예요. 호흡하시면서 계속 통통통통 털어주셔도 되고요. 롤링 해주셔도 좋아요. 호흡 함께 후, 쭉쭉쭉쭉쭉 자, 그대로 편안하게 앉아주시고요. 우리 마무리 스트레칭 같이 하실 거예요. 두 손을 가슴 앞에다가 모아주시고 네, 고개 편안하게 서클 위아래로 쭉 왔다 갔다 해주실 거예요. 자, 엔드 위아래 편안하게 본인만의 속도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둘. 목이 피로하거나 거북목이신 분들한테도 이런 목 스트레칭은 매일 같이 해주시면 좋으실 거예요. 그대로 고개 옆으로 스트레치. 호흡과 함께 둘. 그대로 사선 앞으로도 스트레치. 반대쪽도 같이 지그시 눌러주시는 거고요. 너무 손으로 강한 압력으로 하지 않게 편안한 느낌으로 사선 앞으로 후자 정면 보시고 그대로 고개 후 이때 척추 많이 구부리지 않고 허리를 쭉편 상태 한번더후 뒷목을 쭉 늘려주세요. 자, 그대로 한숨, 후, 편안하게, 자, 애쓰셨어요.